안녕하세요 <웃음> 오늘은 전번에 그 해물 짬뽕 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번에는 해물 짜장을 좀 할라 그래요 양파는 한개반 정도 넣으면 되겠어 3인분 4인분 기준으로 할 거니까 양배추도 이제 양파하고 똑같이 썰을 건데 양배추는 이게 이제, 이제 희치기가 나쁘니까 썰어가지고 물에다가 식초물을 조금 탄 다음에 담궈놨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면 돼요. 팽이버섯은 이게 이게 자른 것보다 조금 길게 자르라고 이렇게 반반투막만 이런 식으로 전복짜장 할 거예요. 해물 전복짜장 이거 깨끗하게 다씻 쳤어요. 시설로 전복이 이렇게 죽은 죽으니까 이렇게, 이렇게 잘 따지네 그러면 이걸 좀 한번 휘쳐주자 빡빡하고 이빨을 안 뺐어 이쪽은 이쪽 음. 한 마리는 이쪽 골고루 이렇게 음. 낙지도 한 마리 넣을 거니까 낙지도 소금물에 조물조물 해서 씻쳤어요 오징어 좀 넣어야지 한 마리 지금 남아가지고 오징어도 또 껍질 벗기나? 음, 응. 내가 이거 냉동실 언제 은 응. 거를 너무 천자르니다 너무 많이 뒤었나봐 이거 부렸어. 이쁘게 칼집을 좀 내야돼. 안그러면오그라지니까 춘장은, 춘장을 볶을 건데 식용유 좀 많이 넣어야 돼 진미춘장 내가 다 담아 놨어 음. 크게 4개 정도 다 이게 여기에서 딱 짜장 냄새가 나는구나 응? 춘장 하니까 딱 짜장 냄새가 나 여기서 한 3분 정도 볶아주면 돼 아, 이거 에니까 눈이 좀 맵네요. 3분 됐냐? 3분? 이 정도 됐어. 이 정도 볼으면 돼. 벌 3분 됐나? 응? 벌 3분. 됐네? 2분에서 3분. 음. 됐다. 음. 전복 4장을 여기다 짜장면에 넣을 거예요 칼로 조사가지고, 가위로 조사가지고, 이렇게. 마늘을 넣어주고 짬뽕하고 똑같이 하는거야 그 다음에 양파 양배추도 전복 내장 매장. 전복 내장이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아, 맛술을, 맛술을 조금 넣어줘야돼 비린내 나니까. 그리고 짜장. 다 넣고. 자 물은, 나 물을 보여줘야해. 물은 몇 미리 들어가 볼까? 너무 되면 안 되니까, 조금 물을, 1 0 0 m 500ml 부어야 되겠다. 음, 이렇게 끓으려 그러면은, 해물은 너무 품 익으면 질기니까, 이렇게 끓으려 그러면 이때게 해물을 넣으면 돼요. 오징어 넣고, 낙지도 넣고, 또, 굴도 넣고, 또, 새우도 넣고, 그 다음에 전복. 음. 그 다음에 팽이버섯 또 넣어주고. 역시 전분가루. 감자 전분가루. 해물 엄청 많다요. 음, <웃음> 응, 하네 응? 네 생강가루를, 생강가루 좀 넣어야 돼. 생강 그 다음에 후추 마지막으로 이제 전분 좀 걸쭉해야 되니까 전분은 이게 박하면서 넣어야 돼 너무 또 되면 안 되니까 들어간 게 너무 많다. 설탕, 설탕도 한 큰술 넣어줘야 되고. 된것 같지 않아? 응, 음, 된것 같은데? 응. 음. 여기서 국물이 좀 이렇게 있어야 돼요. 응. 음. 음. 먹어볼게. 음, 안 짜고 딱 좋아. 딱 좋아? 응. 음. 이거 이제 짜장 소스는 안색이 됐고. 3인분. 이것도 중화면이에요. 짜장면하고, 제 전번에 짬뽕하고 남은 거. 익었어? 응, 익었어. 이끓이 날려나니까. 한 3분? 3분 끓였지? 3분인가, 2분인가. 3분 정도 끓이면 될것 같아요. 3분. 이거는 어, 쫀득쫀득하게 좀 씻어줘야 돼 여기 참기름을 조금 부어주면 은 안달라붙으니까 어, 달라붙지 말라고 참기름 조금 부어줄거에요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다 됐네 다 됐지요 3인분이니까 3개를 넣어야지요 하는 여기에. 파... 뭐가 배가 배로 계속 누르는 거야? 확인 버튼눌러요비비그래내 배로 여기 길을 설정하는 게 눈을 다으니까 그래. 괜찮아? 응, 이쁘네. 이뻐? 응. 거북이 등같등 같네. 전복이 하나 모자라거든? 음. 그러니까 해물을 많이 넣어야 돼. 전복을 나눠야지. <웃음> 안 나눠도 돼. 이건 나 먹을 거야. 됐어. 된 건가? 된오 네. 자, 짜장을 먹어보겠습니다. 전복을 자르고. 아니, 여기다가 계란도 쪄, 쪄서 음. 어? 아, 딱, 계란이 없네 딱 올리면 되는데 음. 이름분 면이 너무 적냐? 아니, 딱 좋아 딱 좋아? 예. 네. 아, 이렇게 해서 이제 전복하고 짜장 했으니까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